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시작할 당시 운이 좋아서 인지치수가 좋을 때 시작하여서 한 종목을 매수하여 1200만원 정도 이익 실현을 했으며 그후 코스닥 종목에서 9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익 실현은 하지 않고 생각해보니 솔직히 직장생활하면 1200 모은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다니 오호 이것봐라 이왕지사 이렇게 된거 전업투자를 해보자 생각합니다. 주식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저는 32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은 아니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 것 뿐이지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장 마감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9천만원 이익을 본 코스닥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서 결국 현재 추가 매수 물타기 등으로 마이너스 8,700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익 본 시점에서 본다면 약 1억 8천만원을 날린 셈이죠. 진짜 너무 억울해서 한동안 멍하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의 친구의 형이 코스닥 모기업의 CEO로 있는데 이번에 작전 개시를 한다고 최소한 4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사람들 중에 주식한다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대출받고 카드론 땡기고 현금 서비스 받고 해서 원금 회복을 위해서 5,500만원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종목은 마이너스 90%가 났습니다 완전 제대로 걸린 셈이죠. 주위의 분들은 왜 손절을 하지 않았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손절도 금액이 작으면 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초보로서 금액이 크니까 손절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27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여 33살 때까지 모은 돈을 다 날렸으며 현재는 5,500이라는 빚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주위의 친구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모아둔 돈도 많은데 이제 나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 결혼도 생각 못하겠고 빚만 5,500이란 돈이 있으니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는안 들었습니다. 한 10일을 방에서만 멍하니 있다가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지금은 다시 일어서자는 생각에 열심히 살고 있으며 현재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전화를 걸어 종목을 하나 가르쳐주면 최소한 두 배라고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안할 거라는 생각에 흘려듣고 말았는데 어제 우연히 그 종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지인분 추천 후 이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또 다시 흔들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그나마 빚을 좀더 빨리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내년이면 34살인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넋두리 삼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흔적을 남겨봅니다.